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으로 찍을 영상에서 조금 더 나은 품질의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뭐를 샀냐면 보여드릴게요 진짜 정말 정말 오랜만에 촬영기기 언박싱인데 아, 마이크를 구매했습니다. 마이크를 구매했고 같이 추가 옵션으로 필요한 것들을 몇개 샀어요. 유튜브 처음에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ASMR 유튜브 이런 거 시작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입문용으로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거더라고요. 가격도 많이, 고가도 아니고 사용법도 간단해서 많이들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후기 많이 보다가 이게 무난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구매를 해봤어요. 자, 일단 구성품은 이 마이크 헤드, 이렇게 끼우는 거. 이 헤드랑 이거는 아, 이게 본품이 아니구나. 이거 추가 구성품이네요. 일단 그럼 이건 냅두고 마이크를 뜯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박스 전면에 사용법 설명서를 볼수 있는 QR코드가 이렇게 붙어있네요. 일단 먼저 그냥 세팅을 해보고 만약에 세팅하는 게 어려우면 은 QR코드 보고 한번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구성품은 마이크 본체랑 건전지 건전지는 AAA 건전지예요 어, 건전지 어디서 빼는 거야? AAA 건전지 두개 그리고 이 본품 마이크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구성품으로 제가 구매한 건데 일단 메모리 카드를 하나 구매했고 이거는 마이크로 SD 카드예요 요 마이크 헤드, 그리고 이거는 마이크 집, 마이크 케이스예요. 마이크 케이스. 그리고 요거는 충전 콘센트. 이거는 충전 케이블인 것 같은데, 5핀짜리인 것 같아요. 어, 5핀짜리 충전 케이블. 요거는 미니 삼각대. 미니 삼각대랑... 이거는 뭐지? 이것도 뭐 삼각대 같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이거 구매한 링크는 하단에 다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네이버 검색으로 그냥 샀는데 네이버 검색해서 좀 저렴하고 후기 많은 것들 위주로 추려서 구매를 한 거거든요. 간단하게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건전지를... 건전지를 넣고, SD카드는 여기에다 넣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SD카드는 안쪽에 넣었고, 일단, 아, 이건가? 오, 켜졌어요. 잉글리시 영어랑 일본어가 세팅이 되어 있고 영어로 하도록 할게요. 앞으로 공부를 조금 해야 될것 같은데 우선 진짜 이 마이크가 수음 상태가 괜찮은지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는 그거구나. 이렇게 쓰는? 이렇게 잡고 쓰는? 마이크 손잡이인 것 같아요. 마이크 손잡이?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저는 지금 이번에 마이크 겸 녹음기를 새로 구매해서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 20일 토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저녁 7시 4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녹음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잘 됐으면 좋겠고 혹시나 녹음이 잘 안되면 진짜 큰일인데 아무튼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세아입니다 asmr 컨텐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속은 속은 속삭이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오늘 겸사겸사 마이크를 구매한 김에 이렇게 속삭이는 녹음을 해보고 있어요 이렇 많이 습니